한계가 있는데 무슨 이렇게 한계가 많습니까? 못해보겠네 음, <웃음> 얘는 음, 그 수소이온을 네그 주고받지 않으면 적응을 음. 할 수가 없어요 음 딱 지금 요 상황이 돼야지만 한 연기 정의에 속한다라는 거네요? 네음 알겠습니다 아뭐 이정도야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수영액이라는 거는 너무 그렇다네요 꼭 수영액이 아닌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네얘는 그게 한계가 없다는 거는 좀큰것 같아요 음. 그렇군요 네. 그리고, 마지막으로, 네. 루이스 의 정의가 있는데, 네. 여기서 사는 비공유 정의. 안녕하세요. 건강한 신용소 구독자 여러분. 폴지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